쿠션자? 얘기는. 쿠선자 여기는 쿠션자. 쿠션자. 쿠자자 자아 어, 어, 되게 재미없어 보이 시작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세요와와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. 와 우와. 우와. 우와. 와와 우와. 우와. 야와우와 시그이 먹어 뭐. 응? 왜? <웃음> 응? 응? 왜안아이는 원래 이런거 아! 아. 언니가 해주는거야? <웃음> 아, 재밌겠다! 없었나?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어 이거 테리야 음 맛있다 한번 해줘 음 맛있다 <웃음> 음. 음, 한입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오, 간장? 간장도 좀 아이고 어른 같아 언니 <웃음> 언니 어른 같아 나보나 이거 너 너무 멋있다. 아. 많이 받으세요. <웃음> 너무 는거 아니야? <웃음> 네, 어머, 어머, 조신다 어. 네. 건강해. 네. 아, 건강하고, <웃음> 강 <건강하고. 웃음> <웃음> 이게 필요해. 음. 어, 응? 근데 그그일 얼마나 있다갈 거야? 몇 시간 있다 거야? 왜? 두 시간. 응. 응. 안 돼. 그럼 얼마나 있어야 돼? 몇 시간? 저녁에. 저녁까지. 저녁까지 있어야 돼? 너 응. 요즘 <웃음> 급하게 좋아하다가 왜안 좋아한 척해딱딱 딱다다. <웃음> 딱히 어, 좋겠다. 어. 땅고 발실인 거 아니야? 눈이 쳐. 이렇게 뭉쳐. 스 공원. 이모 공격해. 공격해. 눈 공격. 뭐? <웃음> 이게 <이거> 엄청 <웃음> 먹고 있어.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 어머 어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어이어어 우리나라, 어, 우리 쌀처럼 쫀득쫀득한 느낌이 없어. 어, 날리는 어. 것 같은. 너. 어. 너. 우리야, 우리. <웃음> <야>. <웃음> 이모의 동심을 파괴해버렸어. 추운 거 아니야? 추워? 배달을 추워? 일로 와, 빼고. 추워? 빼고 와, 추워서 안 돼. 일로 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나와, 나와. 추워서 안 돼. 땅콩, 가자, 가자. 땅콩이도, 땅콩아. 어, 손을 어. 잡아. 땅콩아, 응. 테리한테 언니, 테리한테 자, 테리, 테리한테 땅콩아, 땅콩아, 테리한테 가. 언니야, <웃음> 헤리한테 가, 헤리 어딨어? 자, 헤리한테 어디 갔어? 헤리한테 가. 헤리한테 가. 헤리 어딨어? 어. 어, 맞아. <웃음> 테리는 어딨어? 테리. 땅콩아, 테리 어딨어? 안 근데... 돼! <웃음> 헤리한테 갔어? 헤리 어딨어? 하나 둘셋 <웃음> <웃음>